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오븐 브리핑의 gd 트레이더 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이와 기타 알트코인들이 소폭 반등하면서 시장의 반등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 움직임이 반등을 위한 움직임인지 또는 패턴의 리테스트를 위한 과정인지 같이 한번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청차트 좀 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 일일 1일 차트고요자 전일대비 일단 어, 시총은 조금 증가한 모습이에요. 전일 대비 약 3.2% 정도 어, 증가한 모습이고요. 하나로 치면은 약 9.7조 원, 9조 7천억 원 정도가 어, 시총 증가한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시총 증가하면서 어, 점유율, 점유율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비트코인이고 기타 알트코인들, 이더리움, 리플은 전일 대비 조금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오히려 이더리움 이불에는 어, 시총 증가를 보이고 있어요. 기타 알트코인도. 들도 좀 증가를 보이고 있어서 빌트코인이 현재 어, 뭐 이중 천장 어저 패턴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어, 패턴 진행을 하지 않고 조금 횡보하는 모습들을 소폭 반등을 하겠지만은 그리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어, 이번 주 이번 주나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는 알트코인의 펌핑 이 올수 있는 장으로 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다음 차트 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탑. 제가 더블 탑 회사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회선 그리고, 목선. 그래서 목선. 목선 리테스트를, 자, 이 9670선이 목선인데, 이 선을 위에서 저항 테스트, 리테스트 하고 내려올지, 혹은 위로 하면서 지지 리테스트, 리테스트라고 내려올지, 이런 움직임이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리테스트 하는 구간이 만약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마지막 청산 구간이라고 말씀을 얻어 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은 리테스트 하는 과정을 볼수 있어요. 일단 뭐 여기서 목선을 돌파한 모습인데 위에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은지지 테스트, 리테스트 하고 밑,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죠 또는 반대로 뭐 이런 모습도 볼수 있어요 네. 뭐 수렴의 모습을볼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행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이 구간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트코인, 알트코인 펌핑이 올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이 차트를 잘 1.1봉 1.1봉 차트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만약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패턴 패턴이 진행된 것이라고 하면은 리테스 이후에 가격이 내려올 테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한 8,800선부터 0어0 0 8한 8,500선 이 사이에 이 사이가 어 매수 최적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 반대의 패턴 이 패턴 역시 아직까지도 유효해요 물론 저점 차이가 조금 갭이 있습니다 이 정도 갭이 있지만은 어뭐 이런 상으로는딱 들어맞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 정도 갭으로 이중 바닥 패턴, 더블 바텀 패턴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어 진행이 될 경우에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갈 경우에 목표가, 목표가랑 구해 보면은요. 뭐 이런 식으로 목표가가 만 16,850달러. 요 선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턴도 역시 아직 살아 있으니까 일단은 당분간 어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8월 8월 초 빠르면은 다음주 7월 20일에서 어 7월 23일 사이에 일단 방향이 결정될 것 같아요 패턴이 뭐 이렇게 움직이든 아래로 움직이든 방향이 결정될 것 같고 다음주 중으로 이 방향이 결정되면은 자신의 포트폴리 포지션 잘 구성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 보면은 이동평균선 관점 차트고요 자 일단 장기 평선 60일 평선이고요 61평선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위로 올라서 지지받은 상황입니다. 이평선 관점으로는 아직까지는 마지노선은 깨지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피보나치 펜. 음, 피보나치 펜 관점이고요. 자, 일단 피보나치 펜 상승 추세 78.6% 라인, 어, 두번 돌파했으나 지지 실패하고 다시 내려오면서 하락 추세, 하락 추세 23.6% 라인 지지 요번에 받았어요. 요번 하락에서 어, 지지를 받았고, 두 번, 두번 일단 지지받은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긴 합니다. 이 라인을 아래로 다시 내려오면은, 어, 과거, 하락 추세, 그러니까 상승 추세 전환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이, 이 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으로 보면은, 일시적으로 보면 돌파를 했다가, 다시 하락 추세 내부로 돌아온 것으로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 구간을 더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올지, 또는 지지를 받을지, 이 부분 해석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이탈하더라도 뭐 금방 다시 회귀를 한다고 하면 역시 상추세, 상승 추세의 어, 초입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펜 관점으로는 이번 어, 하락 추세 2.3.6% 지지 성공한 것인지 또는 이탈했다 돌아올 것인지 이 부분 어, 주목하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일목균형표 관점입니다. 일목균형표 관점으로 일단 구름대 상단 지지 받았어요. 지지 성공했고.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받고 구름대안으로 올라오면서 이런, 이런 식으로, 뭐, 그룹도 내부 상단 저항, 뭐, 하단 저 하단 지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 구간이 알트코인, 알트코인 매매 타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반대로, 어, 아까처럼 이중천장 패턴이 진행된 거라고 하면은 리테스트 이후에 자, 내려와서 우리의 매수 구간인 8,800달러부터 8,500 또는 깊게는 한 7,500 이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어, 차트 분석은 어, 무조건이 아니니까 이러한 방향 여기 한 방향 이러한 방향 이런 방향 모두 분석하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 을 것인지 전략을 구상해 두고 대기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은 알트코인 매매 준비하시면 되시고 내려오면 은 비트코인 매매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업비트 원화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었죠 역시 이중천장 패턴 일단 보고 있고요 리테스트 구간 나와서 마지막 청산구간 나와있어요 리테스트 구간 이후에 가격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1050만원 선부터 어 일단은 이 선이 어느 정도 한 980만원 선까지 어 내려올 것 같고요 일단 마지노선은 850만원 선 보고 있습니다 850만원 선 그래서 거미줄 매수 분할 하방 분할 매수로 이렇게 걸어 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쯤에서는 멈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는 걸어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미질로 분할 쭉 걸어두시고, 자, 잡히는 대로 잡은 다음에 반등할 때, 이제 매도 타이밍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비트코인 오 브리핑 마쳤습니다. 자, 구독, 저희 채널 구독을 해주시면, 어, 저희 컨텐츠가 업로드 되면 바로 알람이 가니까 꼭, 어, 구독해주시기 바라구요. 어, 여러분의 구독 및 좋아요, 어, 클릭은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